얘기. 자 오늘은 지난주에 너무 여름 캠핑을 정말 고생하면서 해서 이번좀 약간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쉬려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짱캠핑 카톡방에 있는 여러분들이 또 솔로 캠핑 한번 가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남자 넷이서 솔로 캠핑을 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 지난주에 같이 했던 우리 다가오님한테 꼽살이를 껴서 초대캠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편하게 오늘 다녀올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가는 이 캠핑장은 충북 괴산에 있는 써니벨리 오토 캠핑장이라는 곳입니다 나무 그늘도 좀 있고 앞에 강도 있고 그래서 좀 시원할 것 같아서 우리 여러 선배님들과 함께 또 캠핑을 즐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가보시죠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럼, 그럼. 어, 어. 아유, 어, 안녕하세요. 처음 뵙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아유, 혹시 영상에 나와주세요? 어, 영상에 나와주세요. 예, 예. 여기만, 여기만 나오고 있는데 아 지금. 얼굴도 나와주세요, 나중에. 아, 어, 그럼요, 나중에 나올주세요 <웃음> 반갑습니다. 아유, <웃음> 등치들이 다 장난 아니네. 아, 우리 세트 벌써 이렇게 다 해놨네요. 아, 좋네. 여기 좋네. 잘 해놨네. 저것도 우리 거야? 세개 더? 이야, 좋네. 여러분, 오늘 제가 망고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동생들 시켜가지고 <웃음> 동생들 시켜가지고 세팅 다 해놨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 그냥 뭐 그냥 저기 들렸다 오느라 그런 거죠 아 여기는 이제 이렇게 솔로 캠핑 이제 잠만 자서 들어갈 가 거고 여기에서 이제 밥 먹을 거니까 이쪽에서 이제 여기 다가온님그 에어 텐트인데 여기에서 저랑 야침 두개 놓고 주무실 거고 여기는 이제 가지아님 거 가지아님 솔로 캠핑에서 안에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로 야 그늘이 많아서 진짜 좋네 그늘이 진짜 많아서 좋대. 여기 시원하네. 안 덥다 날씨가 확실히. 야 좋다. 날씨가 안 더. 난 날씨가 안 더. 야. 뭔 기거 있어? 다 했어요. 기도내고 무선도 돼. 근데 원래 처음 대장령에서 음, 그리고... 이거 얼마야? 이거 뭐, 대기하는거그 남이 도와주면 또또 또 걸리적거리잖아. 그. 그럴까 봐 지금. 오늘 표정이 밝아요. 표정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뭐 텐트 안 치고 그래서 힘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거지. 좋아서 그래도 표정이 좋은 거예요. 텐트 네. 안 치고 힘안 들고 그래가지고 좋은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웃음> 제 자리는 이렇게 완성 됐습니다 네. 뒤로 짱 박아놓고 자제 자리 있고요 아직 세팅 안 했지만 제가 도와주진 않을 겁니다 모기가 들어가지 않게 아이거또 너무 너무 빵빵하게 해놨네 안당기네 에이 참자 우리 한잔 합시다 짠짠짱비 오 좋네 어불 <웃음> 아 세지고 또 누르고 면 약해지고 음 오아저손손어오오오오이 이름 신기하네 모닥건가요 모닥? 네 이거 얼마에요? 신기하네 이거, 이거. 야오음을 이렇게 넘어다고 이거 뭔가요? 육회 거리는. 육회 오우 육회 육회 삼케 통케 육회. 왜? 아 왜? 통북에 오고 싶은데 제가 제일 막내여가지고 얼었다. 어, 야 빛깔 죽이네. 야. 지금 당구 종점인데 음. 어제 아침에 1 0시로 죽겠대요. 음. 어, 예. 예, 원래 몽키기로 썰어 올라오랬는데 칼로 넘게 먹어야 되면. 멀쩡하게 쓰면 여기가 핏물이 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오 이거 뭐야? 육개 소스입니다 오. 소스! 육개 소스를 또 이렇게 파는구나 아니 단골집에서 좋습니다 이야 육개 소스 소스 진짜? 진짜 거. 아 배를 사올거야 <웃음> 아름답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박수 나와서 박수 나오고 있고 <웃음> 지금 아 아름답다 아름다워 진짜 맛있겠다 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야, 진짜 저번에 돼지찌개 시켰 <웃음> 우와 진짜 맛있지 오 진짜 맛있어 진짜 공수했다니까요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어제도 출던 거래 우와 어제 오전 10시 이야 이렇게 호강을 하네요. 에이, 이렇게 호강을 해요. 여기, 여기는 여기또 떡볶이 지금 떡볶이. 이게 떡볶이 어디서 공수해 오셨죠? 이거 공단 떡볶이요. 공단? 공단 어디 공단이죠? 남동공단 떡볶이. 어디 인천? 네. 인천 남동공단에 유명한 떡볶이 됩니다, 이게. 저 광고실인데. 크으. 또. 아, 아, 보라보노베마장. 저 말을 시작하겠다. 이상년다 끝. <웃음> 파이야. 파이야, 파이야. 야, <웃음> 아, 지르네. 야, 이 배, 아. 육회를 내가 못 들었나? 아, 배를 사올걸. 아, 아깝다. 배만 있으면 진짜 완전 짱인데.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진짜 맛있는데? 여기가. 소스. 진짜... 떡볶이 소스. 여기 는 야채는 안 들어가나요? 네, 안 들어간대요. <웃음> 안 들어간대요. 먹어봤죠? 네. 먹어본 거맞죠 <웃음> 돼 있는 거만 먹어봐 가지고. 아니 그럼 돼 있는 거 먹어봤으니까 안 들어갑니다 알아안 들어갑니다. <웃음> 어. <웃음> 자 여기 송리산 짜락이 있습니다. 여기 송리산 대추막걸리. 대추막걸리는 제가 처음 사봐 가지고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맛이에요. 아우. 진하네. 짜잔 응? 짜리비. <웃음> <짠, 짠, 짠, 웃음> 아... 얘가 소주잔보다 더들어가는 아... 육회 드셔보십시오. 잘 아, 먹겠습니다. <웃음> 음. <웃음> 진짜 맛있다. 와, 양념도 끼가 막살다. 우리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맛있네 음. 아, 육회지점보다 훨씬 맛있죠. 아, 이 거기는 게임에 안정화 있다. 음, 너무 맛있다. 오리살, 오리살, 진짜 맛있어 고기도 되게 찰지고 맛있 저번에 돼지실패가서 사명감 와 진짜 맛있다 짜자자자게백 우와 떡볶이 다응와 진짜 응이세요 이야 오뜨거 씨. 야 근데 이거를 이거 원래 저그그어아 아, 그래? 아니, 바베큐야. 아. 근데 고기에 대해서 좀 많이 하고 음. 음. 고기 진짜 좋아해 고 음. 진짜 내가 먹은 육회 중에 베스트야. 유. 아. 오. 오 먹어자먹 보자. 보자. 앞접시 야. Hey b r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아 이쁜 옷 입었네 고달해봐요 그래 노래 연습해가지고 와아네 뭐 하... 댄스 하고 다녀가지고 댄스 할 거예요 아우 댄스 하고 다녀? 아니야 댄스는 안 해. 나 떡볶이 진짜 좋아하거든 원래 아이고 원래 계속 앉아서 아줌마 이렇게 <웃음> 다 붙었어 다 붙었어 괜찮아 이거 일단 주시면 달라요 약간은? 아 깜빡하고 있어 음! 아, 아~~ 번 와, 오륵 국물 만 이거 뭐야? 이렇게 맛있어? <웃음> 어? 왜 맵지? 이게? 오늘 메뉴 선정 시작하아까불아 헐라! <웃음> <웃음> 자, 지금 이미 좀 이제 저녁 시간이 벌써 돼버렸어요. 저희끼리 <웃음> 이제 재밌게 놀다 보니까 영상이 되게 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괴산의 써니벨리 캠핑장 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그냥 소개시켜 드릴게요 캠핑장 한번 볼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저희가 자리 잡은 곳이 이제 Y존이에요 Y존 Y존은 그 선착순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 저희는 오늘 이 자리 잡은 곳 Y존은 오늘 저희 자리 잡은 곳은 이 주차장이랑 제일 가까운 이쪽인데 이쪽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냐면 나무 그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름에 여름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나무 그들이 많은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안쪽으로 도 근데 오늘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지금 확실히 더워서 여름 캠핑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강이 흐르는데 이 앞쪽으로는 사실 뷰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양 계곡이 있는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보시면, 저기 뭐 낚시하시는 분도 계시고, 보일 정도로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앞에 뷰가, 이런 뷰를 보시고 캠핑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내려오나보다 근데 이쪽에서도 어떻게 갈수 있는 길이 있긴 있나보네요 줄로 이렇게 사이트 구획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사이트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이쪽부터가 이제 M존이라고 합니다 M존. M존이 존어 이제 그저 계곡 강 쪽을 바라보고 있는 그 계획 이쪽인데 이쪽은 지정제예요 지정 지정 그거라서 여기는 예약을 하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차는 이쪽으로 주차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개수대랑 화장실이 있고요 개수대랑 화장실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M3존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 뭐 M2 M1존 이렇게 있는데 M1존도 그늘이 많기는 한것 같아요 M1존으로 한번 가볼게요 전체적으로 캠핑장은 굉장히 넓고 쾌적해 보입니다 M1존이 그 큰 나무들이 많네요 큰 나무들이 많아 가지고 그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안쪽은 진짜 거의 암흑이네 암흑 원조는 네. 진짜 어두워요 네. 진짜 어두울 정도로 굉장히 시원해 보입니다 네. 햇볕도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지금 그 석양이 내려 쬐고 있는데도 이쪽이 제일 제일 어두워요 M1조니 나무 그늘이 진짜 왔습니다 아이들도 재밌게 놀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또 방방이랑 아이들 놀수 있는 시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방방이 네, 이렇게 있고 지금 아이가 혼자 뛰고 있는데 오늘 사람 자체 별로 없어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아, 초등학교 이하 사용만 가능한데 지금 딱두 개나 있는데도 아이들이 없고 그리고 여름에는 또 이렇게 대형 수영장 이 간이 수영장이 대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좀 넓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수영장도 굉장히 넓어서 놀기 편하게 한1 0 m 되겠는데 어떻게? 1 0 m 정도 되는 아니 수영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자님이 한번 흔들어서 가자! 가자! 말씀 좀 해주시지. 톡톡 터뜨려야지. 톡톡톡톡톡 톡, 톡, 톡, 톡, 톡, 톡. 대가리 대가리. 계세요. 안녕. 아이 양말 안 되네. 다 올렸어? 에이 역시 역시 다가온이 좀 하네. 에. 내가 하루 방을 그렇게 때렸거든. <웃음> 아그걸는 탄산도 없는데 왜 이렇게 때리는지. 아 우리 다야소이 순이 야 빼를... 아니야 이게 다됐거야나소주안먹어아이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순이 형 물리네요 뭐예요 <웃음> <오늘> 결혼만지 <웃음> 자짠짠짠짠짠짠어다 자, <웃음> 할게요 어, 다 해야지, 다 해야지. <웃음> 어 너무 재어요 오, 우야야 오마이갓 어우 야옹 이렇게 비축상 어우 어이어 하세요 어 <웃음> 어, 이, 아, 손목이 바다 때문에. 와우! 와 아, 우와! 아, 우와. 아, 우와. 아, 빨리 잘라서 한 번에 확밀어야 돼, 좀 이따가. 여기 잘라주시 고기장인. 고기장인 홍미님. 아. 멋있다 막와 바람에 막야서글레 바람에 날리고 막 고기 날리고 막 난리났다 지금 바깥에다 빼나 바깥에다가 머리 막 난리났다 지금 멋있다 아 멋있다 아, 아름다워 눈에, 아름다워 냄새 맡고 오겠다 오케이 두와두 아이 차가운 두 아, 근데, 왜이 비주얼이 그때 토마호크로 생각이 나죠? <웃음> 그래도 이제 또더 툭이 됐죠? 네. 뷰같이. <웃음> 하나, 둘, <웃음> 셋! 아우. 이쪽으로 고기장인. 아, 고기장 아아아 아, 형님. 아, 아, 여기 들어가라고? 응. 여기 들어와. 아... 우와. 와, 어때? 소장님들한테 한 번. 어 우와! 우와! 이런 삼겹살은 치즈가 맛있어! 아, 괜찮아요? 어, 요즘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아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 와우 미쳤다 미쳤다 와 미쳤다고 맛죠죠와 장난이야 와 뭐야 벗었어 혼자 지금 혼자 지금 바르고 있어 혼자 뭐여 저만, 저만 문고파 나 겁나 물리고 있어나무 아직, 아직 겁나 물리고 있어 아, 그래. 저만 물었어요 아니 나도 물리고 아, 네. 아 자기만 자기만 지금 바르고 있어 그럼. 이게 아. 고기장인의 시식 고기장인의 시식이 있어 있습니다. <웃음> 됐어, 됐어? 햇볕. 와, 여기 밥. 밥. 밥인 거 자, 짜 이거랑 김치랑 두 손. 팽팽팽팽. 네, 이래온 게 음! 이거 김치. 진짜 맛있 너무 맑다. 양 김치랑 고기가 좋아 와... 너무 맑다. 외국인들 고기는 김치하한 방에 뜯어도 돼요? 아, 응. 뜯까 봐. 아, 괜찮아요? 요안 뜯어지지. 이친가 여기도 안 뜯어. 아안 뜯어도 잘고 뭐. <웃음> 고기 잘밥다 먹으면. 그래. 아... <웃음> <웃음> 진짜 무서웠어진짜 어. <웃음> 어. 저는 완전 즐겼을 것 같아요. 소리가 되게 공포스러웠잖아. 뾱 사람들 막 뒤에 막 이런 것만 뿅. 아 그러니까 뿅! 이 소리는 지금 가정판게어괜찮하는데데뿅 아. 네. 네. 소리 말고 오, 이 소리가 한 번씩 들려 보라니 소리. 그러니까 보라니요 우와! 이 소리가 한 번씩 들려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보라니 소리인지 뭔지 모르겠고 저... <웃음> 아, 이제, 근데, 이제,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스이이이거 오, 나아이. 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안했으니까.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직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자 아니면 지금 여기를 붙여드리고, 제가 촬영을 잠깐 아직 양쪽에 거기 리린다고 있어야 고 일단 지금 기하번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뭡니까? 이거는 돼지 짜글이, 짜글이, 대구, 이 야, 대구 이게 대구에서 건너온 국민님최안주 날라온, 날라온 야, 짜글이! 짝살난다 아이고 오 알겠습니다 하는 아니, 거 아니야 이제? 짜글이? 어우 아니야 아니야 조금, 어, 조금 더 조금 어. 더 이거 짜글짜글 할 때까지 줄여야 돼 이야 장난 아니다 이거 짜글이 진짜 아, 야 지, 음. 이거 엉망 됐네 네? 네? 지금 다 먹어가지고 벌써 짜글에 밥 볶아 음. 먹으면 또 맛있어 야 벌써 지늦게 다 먹어가지고 밥 한, 한 숟가락 먹었는데. 다 먹었어 지늦이 와, 지금 또 장난, 장난. 오늘 몇병 주셨어요? 지금, 몇병 드셨어요? 지금 음. 열, 열 병. 음. 맛있어. 진짜 맛있 음. 진짜, 진짜. <웃음> <웃음> <웃음> 자, 자, 이상 <준비. 웃음> 가자 가자 자먹습니다음 음. 음. 수시를 만나러 가봅시다. 어저께 하도 이뭐 네, 세팅 다 하고 와서 뭐 너무 편안히 많이 막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설수를 같이 도와둘,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수하러 가시죠! 차박용 텐트인가요? 그냥 셀 텔토... 철터도 되고? 차는 어디다 넣어? 그냥 저쪽에다 넣는거야? 이쪽이야 이쪽에다? 이쪽에다 커넥터 아 여기다 연결 이렇게 해가지고 차에다 거슬 넣는데요 그냥 커넥터 넣어가지고 이거 좋다 근데 네. 우리 애들도 남자애들이 그런가 봐 차박을 아하나봐 <웃음> 철수하다보니까 또 땀이 흠뻑 젖네요 네. 에어빔 빠지는 소리. 에어빔 빠른 소리. 오오. 에어빔. 다른 거는 삐옥 소리 나는 것도 있던데. 세상 간편한 미니멀. 하얀 게뭐 묻었다. 이거 위에서 떨어진 게. 이거 4인은 안 되겠다. 3인. 3인용. 3인용으로. 아우 더워라. 아우 더워라. 그리고 저희 라미님이 지난번에 이거 웨빙 산다고. 했더니 가자아님이 이거 바꾸신대요. 네. 보라색으로 살려고. 그래서 우리 주기로 했어요. <웃음> 가져가래요. 네. 그래서 잘 쓰겠습니다. 네. <웃음> 자, 여러분 여름에는 캠핑하지 맙시다. <웃음> 너무 덥네, 너무 더워.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이 더운데 뭐 캠핑 왜 해요? 그냥 여러분 시원한 데서 그냥 에어컨 틀고 영상 보십쇼. 제가 할게요. 잘. 아, 너무 덥네, 너무 더워. 아침에 샤워해가지고 땀쪽만흘리고 그냥 갈수 있겠다 싶었는데 다 젖었어요. 포기했네, 포기했어. 아, 아, 덥다, 더워. 그래도 많이 치웠어요. 많이 치우고 이제 텐트랑 타프 요것만 남아가지고 이것만 치우고 그러고 가겠습니다. 아, 덥네. 아 우리 디큐브는 아직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네, 디큐브 우리 사일런스 070 아직 살아남아 있습니다 역시 만 미리 암페어가 이정도면 써야 돼요 제가 하루 써보니까 바람을 이제 모아서 한 곳으로 모아주는 게 확실히 좀 제가 원래 쓰고 있던 C사의 그 제품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곳으로 바람이 몰려서 와서 되게 시원함을 더 느끼고 그 원하는 그런 스팟으로 바람을 보내는 거는 좀 탁월한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철수를 마쳤습니다 너무너무 더웠습니다 에이, 땀이 또한 바가지 젖어서 하, 저 여름 캠핑은 웬만하면 집에서 그냥 에어컨 틀어 놓으시고 영상 보세요 영상 제거 영상 아니래도 다른 분들거 영상 유튜버님들 영상 보시고 좀 쉬세요 <웃음> 너무 힘듭니다 <웃음> 가지 마세요 에이, 그래도 우리 선배님들, 여름 캠핑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래서 안 가시는 거 맞죠? <웃음> 자, 여러분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에 보여요!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짬바! 짬바! 짬바! 짬바! 짬바! 짬바! 아 The same for you, but when you're not around, I lose my mind 'cause y o keep it like a secret. Why won't you reveal it? Just please.